아, 매번올때마다두개밖에 허용 을안해 주는 거야, 이거? 그럼 25번을 와야 돼? 아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게임이 그냥 e y c 풀어버려? 찍찍찍찍취 a 이 시끄럽게. 그냥 확 악마가 되어 버려. 어? 웃 n y o 광 t 의 원석 그냥 주댕이 t 팍. 어, 어 p e r l y c 어허허허. 하루 종일 여기 대기타다가 나비 슬라임 꿀 먹는 것 내가 뺏어 먹을 수도 없고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못할 짓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방금 물에 있었다고 과일 사이에? 어? 와우! 그래. 이 세상엔 다르가 필요해 나의 꽃구를 위해서다 저 문도 열리는 문인가 혹시? 오 그러네 이게 열리는 문이었구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업그레이드를 한 두세 개를 할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넉넉한 날 일단은 탱부 무조건 대시부츠 제트팩 둘다 안가능 아 아깝네 Z 팩부터어그 다음에 요거 여기 그래도 세포인트나 있잖아? 이거랑 저거랑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 어차피 꿀 따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어디니? 얘들아 그래 활약 좀 해줘 미안한데 어좀 수고 좀 부탁한다 노려야돼 이쪽을 아예 지금 이거를 싹다할수 있다면 한 번에 어? 오예? 탱크 라이너? 아 그거구나 죽었을 때 돌려받는 거 행동을 개시하도록 해 진행시켜 좋았어! 먹도록 해 식사 진행시켜 주제는 넘지 말도록 해 항상 얘기하지만 되게 많아 봐봐 지금이야 야 지금 나와야돼 지금 나오면 타르들이 다 먹어놔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개 어? 지금인데? 저쪽 건너갔을 때도 한 이만큼 달라지다니요 여러분 전 항상 시컴했어요 착한 척했던 거야 여러분 잠시 음악을 들으며 손을 풀고 기지개를 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이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들 구독까지 누르시고 명상에 잠시 빠져봅니다 아 이게 5시에 생기기 시작을 해서 한 6시에 떨어지나? 몇시에 떨어지지? 떨어지는건? 어 밝아지는거 봐와 날밤을 샜어 저희도 생긴다 이제 슬슬 여기도? 다 생긴다 다 생겨 대박 어 타르다 와이야 <웃음> 잠깐만 이거 아닌가? 점점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와 이렇게 자라는구나! 갑자기 쑥 크네! 어어! 저거 봐! 저거 봐! 갑자기 쑥 커져! 한순간에! 아아!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 알았다 얘네 모습을 요 지점 요 지점에 이제 5시에 오픈런 대기 5시부터 오픈런 대기하기 아이템인가? 나이스. 푸른 맹그로브. 저런 푸른 맹그로브에서 잠깐만 꽃꿀 나오는 거 아니야? 음, 파이팅하렴. 아빠는 항상 너희들 응원해. 음, 파이팅하렴. 원승. 날라다니는데 날라다녀. 나이스. 아마 꿀도 한 여섯 개 정도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가능할 거예요 지난번에 못한 거 어느새 또 해가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슬라임들의 협곡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죠 그중한 가지는 바로 개체수 조절입니다 와우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 오! 어? 이것이 바로 오! 이것이 바로 타르농사의 힘인가 이것이 바로 타르농사의 힘인가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시간은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순식간에 여섯 개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있잖아 와! 민첩한 하루까지? 야 오늘 이거 굴러가는 날인가? 와 여덟 개 한꺼번에 먹이는거는 처음이네 어? 어? 터진다! 벌써 터진다! 대박! 터졌어요! 뭔일 있니? 어? 틈새가 전보다 훨씬 작아졌군 아! 빛이 새어나오는 저큰 문이 열리면 안되나봐 상황이 난 저거를 열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별빛 습지 포탈 드디어 나왔고요 이거 마저 열어주고 음, 기왕에 아 좋았다 꿀 10개 낭낭하게 챙겨가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는 될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 오늘 힘들었다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마 사회가 다 그런거야 이런 거. 일출을 바라보면서 나무 한그루또 보면서 손에 묻은 타르를 탁탁 털어버리고 아폴로를 한대 물어본다 이거 업그레이드 할때 나중에 언제 한번 정도는 필요한가 본데 이거 나안 팔래 여기다 넣을래 오히려 안 팔아 안 팔아 탱크 가드 일단 이건 가능 어? 되겠다 다섯 개밖에안 들어간다 그렇지 펄스웨이브는 근데 뭘까?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뛰어볼까요? 이야 이거 한참 뛰겠는데? 대박 이야 뭐야 언제까지 뛰어? 에이, 여기까지 뛰어온다고? 어허 100개 몰라 일단 빼나봐 어차피 한 두어번 왔다갔다 할거니까 그냥 대충해 이제 아우 대충 갖다 팔자 아휴 안되겠다 돈 안벌라 그랬는데 안되겠어 너네도 뵙겠니 대충 그냥 길거리에 있어봐 어 몰라 타르가 되든 말든 아 몰라 그냥 마음대로해 그래 타르 되든가 말든가 타르도 내 자식 같아 어떻게 보면 가족 됐어? 어 아까 거기 갔다와서 그래 뭐 슬라임 뭐 사는 거다 달라? 뭐야 왜 그래? 어 그래 있어봐 그냥 오늘 그냥 싹 비울게요 여러분 아예 싹 비워버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 너무 쌓여가지고 이제는 쌓이는게 지겨울 정도야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쌓이지 농작물에 농작물이며 슬라임이며 플로트며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 양이 포구열매 지금 100개잖아 이러면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야 오늘 아빠가 바깥에서 어, 여기까지 할게 야 오늘 9만원도 넘어버리겠는데 이거? 얘네들의 어떤 은가력을좀볼수 있는 싹다 비었으니까 이제 내가 외출하고 왔을 때은가력을좀볼수 있는 소화력을 좀볼수 있는 그런 기회 이야 9만원 돌파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오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내고 싶어도 그게 안되는구나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업데이트로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식량을 이원화하는 거 예를들어 민트망고랑 석류석을 공급할 수 있다던가 이런데다가 그 잠깐 사이에 여덟개 여덟개 징그러워 어 이러니까 나갔다오면 100개지 이러니까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일곱개가 또 남아버려 <웃음> 대청소 안돼 왜또 여덟개가 있는거니? 끝이 없는거니? 어우 저쪽도 이정도 청소했으면 됐어 와 10만원 넘었다 여러분 야 이거 알바 못뭐 뽑나? 정말 리스펙 해줄 수 있는데? 알바로 리스펙! 플레이하면서 이게 숫자가 6자리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 내가 돈을 안쓴것도 아니고 시설투자를 엄청 하면서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때 진짜 조금만 부지런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제 농담 아니라 식량 다100 채워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왔다갔다하면 다 자라있어 그냥 애들이 이제는 뭔가 느낌상 동선 최적화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7,80개는 다 채워놓을 수 있는 물량이 되거든 이제 농사량이 이봐 이거 또 자라있잖아 또 자라있고 저거 봐봐 여러분 86개 찾는데 난 이제 뭘 해야되지? 여기 한번 다음번에 가보면 되나 다시? 여기랑 여기 이런 쪽?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된 지역 아닐까 혹시? 돈도 많이 모았고 업그레이드도 다 했고 어 통화 어? 실험실 청소? 청소? 아난 아, 청소라 그러길래 약간 자동 판매 기계 뭐 이런건줄 알아라 눈치가 없구나 우리 빅터 이제 또 힐링을 하러 저 배에서 힐링이 그렇게 잘 되더라 나는 뭐 이런 거 그냥 좀 버려보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지점이 노래가 참 좋아 물소리도 들리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진짜 체력이 좋댔다고